할것 같아. 와이프 양말 훔쳐왔습니다. 아니 초록색 양말을 샀더라고요. 마침. 잘 부탁한다. 잘 부탁한다. 제발. 아, 실생보다라 별로라. 겁나 컸던데. 자기일 아니라고 막 지루고 가는 자기들보다 두 배는 더큰것 같은데 별로래. 개인 트레이너 분들까지 모시고 오시고. 장난 아닌데요? 딱 붙어서, 위로. <웃음> 아, 이 정도면 또 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마대표님. 어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별걸 아니고. 아이거 뭐 이렇게 또 준비해주셨어요. 아유, 모셔도 되는데. 근데 안 주셔도 아. 돼요. 아, 아니에요. 아, 그래도 오랜만에 왔는데. 어. 아또 또. 와. 위협가... 너무 위협감이 장난 아니신데? 네, 오늘 집, 지면은 집에 가라 그랬어요. 오, 요즘에 너무 전 지면 이혼이에요. 이혼 이온. 지금 장난 아니에요 분위기 웃지도 않아요. 말 한마디도 안 했어요. 저 혼자 하겠습니다. 예, 저 혼자 하겠습니다. 네, 저 혼자 하겠습니다. 네, 오케이, 오케이. 저는 적진의 볼을 받지 않겠습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예. 네. 면도기를 붙여놔야겠어. 그래서 내가 힘들 때 위기감이 올 때마다 면도기 보고 정신 차려야 될것 같아. 이게 체력이 좀 딸리면 안이해지더라고 이렇게 스트레칭 좀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 저는 대전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윤성수라고 합니다 3대3 팀은 지금 마스터욱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5대5는 대전위너라는 팀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비선출로서 한번 아무도 이기지 못했는데 제가 이번에 한번 이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아빠의 입장으로서 크록스맨의 눈썹이 없어지는 걸 원치 않은데 동호회 에 있는 볼러들의 어떤 명예를 윤성 선수가 한번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사이드 스텝백 디루 스텝백 했을 때를 거기서 이어진 중거리슛 너무 잘 들어가셔서 그거 대비하라 그러고 공격할 때는 포스트 칠때 힘을 버티는 힘이 좋으니까 좀 학다리라 이런 공격 좀 해보라 이런 거 자기도 연습해왔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한거고 저는 크록스맨. 조응원합니다. 저는 아무래도 같은 팀이다 보니까 윤성수 선수가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린그린 아, 맞았어, 맞시다 봐주지 말고. Уф! Уф. Красавчик! 컷. 어어 아. <목소리> 후. <목소리> 후. 후. <목소리> 후. <쉬었다 해야 돼. 목소리> 아, 거리고 있어요. Okay. <웃음> 아! 씨. 누가 a 어 r 어 인정, 인정, 인정. 아, 붙자, 붙자. 아, 너무 높아. 아, 따라가는데도 다 넣어. 야. 야, 야. 죄송해요. 괜찮아, 괜찮아. 아 너무 잘한다 너무 잘해 네. 아. 그러면 진건진 거니까 깔끔하게 인정해야죠 어디서 미나요? 오, 진짜? 밀어야지 진짜 밀어요? 밀어야죠 아나 와이프한테 어떻게 하냐 진짜 여보 네. 나 졌어 네. 지금 눈썹 밀어야 돼 이제 미안해 여보 여보? 끄는 거 아니지? 여보? 여보 어떻게 여보, 어, 끊는줄 알았어 아, 졌어 진심이야? 돼, 어 졌어, 지금 밀어야 돼, 지금 하, 금방 잘하겠지 어쩔 수 없어, 약속이라서 여보, 미안해 어떡하지? 피 눈썹을 걸어가지고 씨. 눈썹을 거니까 후달려 플레이오프 결승전에 결승전에 마지막에 프리드로 쏘는 느낌이야, 계속 이게 한꼴한꼴이 너무 소중해 s 수안 걸면 더... 일단 진건진 진 거니까요 깔끔하게 인정하고 밀겠습니다 g o n I can't see how I'm going to g e 싹 it. I'm g o i n 싹 to get 일단 약속이니까요. 그리고 아직 한쪽 남았으니까 한쪽더 완전 밀릴 때까지 더 도전할 수 있으면 도전해 보도록 하고요. 이제 걱정은 가뜩이나 제가 이마가 넓거든요. 이마가 지금 <웃음> 눈부터 더 이제 넓어져가지고 여보, 은이야 사랑해. 은이야 여기 봐봐. 아빠, 아빠 여기 눈 보여? 엄마, 만 응. 아빠 왜 다쳤어 아빠 다친게 아니고 응. 아빠 이거 한번 떼봐 왜? 오늘 져서 눈썹 밀었어 아빠 오늘 졌어 어때 운유야 지금? 응? 아픈게 아니라 눈썹 미는 거였네 그래서 좋아? 아픈게 아니라서? 응. 눈썹이라서? 응. 얼굴 보이죠 아쉬워 <웃음> 이 다시 붙여줘